반차, 하브루타 가정예배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팬데믹이 터지기 3년 전미 남침내교단 선교부 IMB에서 한국에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미전도 정적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선교대국의 명성이 무색하게도 대한민국이 선교대상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나라 없이 떠돌던 유태인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대물림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들은 신명기 6장의 쉐마 명령을 목숨처럼 지켰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땅끝을 향한 선교에만 매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가 교회로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쉐마는 사실 유태인에게만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다. 개신교가 가장 중시하는 신약의 지상명령과 견줄만한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위대한 계명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쉐마 연구에 평생을 쏟아오신 현용수 박사는 쉐마를 구약의 지상명령으로 보았습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이 타문학관에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선교라면 구약의 지상명령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인 선교라는 것입니다. 쉐마가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구절을 그렇게 홀대해 왔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 봄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님께서 예배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예배사학 연구소를 위해서 교회 공간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그해 가을부터 예배 포럼이 시작됐고요. 2019년 봄 2차 포럼 다음 세대 신앙전수에서 신앙전수의 주체가 주일학교와 교사로부터 가정예배와 부모애로의 이 쉬프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부르타 가정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그러한 포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쉐마가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교육 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본질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라는 신앙전수의 대헌장입니다. 이 쉐마에는 신앙전수를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전수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신앙전수의 키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 세대는 이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 권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때 다시 세워집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자녀들의 언어와 문화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세 번째 명령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강론이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NASB 성경은 Talk,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하십시오로 번역되었고요. 히브리어 나바르도 정돈하다 말한다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이 쉐마에 등장하는 이 강론의 본뜻은 설교도 아니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라는 의미도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브루타의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은 구약시대부터이 하브루타를 발전시켰습니다. 하브루타의 어원은 요 하베르로, 이짝 파트너라는 의미의 아람어입니다. 유태인들은 이 하브루타의 원리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 모세오경을 전수한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 하브루타가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론으로 교육학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부루타는 뇌를 격동시켜서 최고의 뇌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학습 피라미드 도표에 의하면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은 평균 기억률이 5%에 불과하지만 서로 토론하는 하부루타 방식은 90%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태인이 수많은 노벨상 수상과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원동력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국의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하부르타 자녀교육에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 최고의 학습법을 교회가 터부시하고 있을 때 세상 교육계에서는 열광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부르타는 최고의 교육방법론 이전에 최고의 신앙전수방법론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태인의 신앙전수는 주로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유태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는 중요한 사업상의 이야기가 남아있을 때 차라리 그 손님을 자기 집 저녁식사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이 안식일 만찬은 가족 모두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일주일 중에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식일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가족공동체가 최고의 음식과 기쁨,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일주일의 정점으로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예배와 신앙, 인생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태인 자녀들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인 아버지는 안식일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적권위가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식사와 가정교육, 예배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이 유태인의 통합적인 가정예배 문화를 통해서 자녀들은 13살 이전에 부모의 신앙을 모두 전수받습니다.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이때부터 회당에서 라삐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 기억에 남는 이 가정예배는 딱딱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또 지루한 설교를 꼼짝 못하고 2, 30분 견뎌야 하는 그런 고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no, God, 오늘날 일반적인 가정예배 형식도 바로 이 공예배를 축소한 딱딱한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자녀들이 모두 집을 떠난 뒤에야 이밥상머리 가정예배 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 집에 온 아들과 함께 시도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을 주제로 이 대화가 이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예배는요 보다 유기적이고 수평적이며 관계 중심적인 예배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와 삶의 통합 그리고 교육과 축복, 신앙 전수가 딱딱한 교실이 아닌 이 밥상머리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 유태인의 안식일 만찬을 우리 개신교는 눈여겨보아야할 것입니다 20대 이하 크리스천 인구가 30명 중 1명인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우리 한국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럽교회처럼 황폐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마다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대안을 내놓는 것이 드문 것도 우리의 현실이죠. 예배보름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은 간단한 해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자녀의 성년식 나이가 13살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말할 수 있는 나이 2, 3살부터 가정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10년 정도면 부모의 신앙전수가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13살은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이기도 합니다. 즉 이들의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10년만 자녀들과 대화식 가정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린다면 신앙전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말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직 말씀을 전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늘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하부르타 소통의 원리를 알고 나면 그런 고민은 눈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하부르타는 요 반드시 준비된 자가 가르치는 학습법이라기보다 수평적으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차원이 다른 소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학습 방법인 질문과 대화 중심의 하부르타를 가정예배의 핵심 툴로 활용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뇌를 격동케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보금 안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 창의적인 두각을 보이는 다음 세대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동안 선교회에 목숨 걸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수직적인 선교인 이 하부르타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부모가 손을 잡고 부모 중심의 이 거룩한 신앙 전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적용질문 다음세대 신앙전수의 주도권을 주일학교에서 부모로 전이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과 대화 방식의 가정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밥상머리 가정예배를 실천하기 위해 부모 또는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